할애나 아하 추락할 것 같아요 왜왜 왜 추락을 해? 어 비상구문으로 아저씨가 안 올까봐요 비상구문으로 아저씨가 도와주러 안올것 같아? 아, 네 어디서 추락할 것 같아? 오,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추락 안해이러다나못 놀면 어떡하지? 이러다못놀것 같지 못 놀지 당연히 이제 잘 시간 다 됐는데 그러면 나 안자고 계속 놀고만 있을거야 어 안자고 계속 놀아도 돼나 <웃음> 그냥 새벽 밤에도 깨가지고 나 몰래 어 핸드폰 게임 할거야 몰래 그래저 이제 큰일 났어요 저 이제 경찰서에 가야 될것 같아요 너왜 경찰서에 가? 저 밥을 이렇게 안먹어 너가 밥을 이렇게 안 먹어서? 이거 <웃음> 왜 이렇게 귀여워 어? 하는지 안 들려. 외로울... 아, 왜 이렇게 쉬울까요? 왜게 싫다고? 외롭? 아, 게 쉬울까요? 왜 이렇게 쉬울까요? 왜 이렇게 쉬먹까요왜 이렇게 게 네. 되게 솔직하다 넌. 너솔게하니까 아빠가 칭찬 스까요왜 이렇게 게뭘붙여게게이게이요 <웃음> 솔직하게 얘기해 너도 아빠 팔 아픈데 이제 그만 찍으면 안 될까? 그만 찍어 아밥 먹는 것도 찍어요 끝까지 알았어 찍을게 쭉쭉쭉쭉 음. 그 나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어이가 없어 <웃음> 피해자 코스프레 <잡고 싶으래. 웃음> 아니 근데 이거 또 찍으라잖아 막 울면서 상황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애밥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이는 부모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야 근데 음. 내가 학교 다니면서 생각했어 다 먹이신데? 학 학교에서는 억지로 다 먹여? 아니야. 가짜, 연두야. 가짜는... 가짜로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연두야,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알겠지? 응. 그런데 과자를 먹기 위해서 밥을 안 먹은 거는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야 알겠지? 내가 밥을 써면서 과자를 먹는 거는. 그건 괜찮아. 간식이 별로 없으면 젤리도 먹어도 돼요. 간식이 없어도 젤리는 안 돼. 어, 젤리 젤리는 일을 젤리가 일을 제일 많이 썩게 해서 젤리는 정말 조금 먹는 거야 어 알겠지? 네 괜찮다. 여러분 젤리는 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양분로 흡수가 안되고 흙간도 안 넣고 무지개 색깔똥이 나와요 무지개 색깔똥이 나와? 네아 그래? <웃음> 알았어 그리고 똥을 씻으면 깨끗해지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게하세요 알았어요. 안녕. 어. 안녕. 할리나. 할리나. 그냥 눈물 말고. 음. 이렇게 눈물 이런 눈물, 그런 눈물을 그런 눈물에 넣어버려요. 아 그러니까 편집해가지고 가짜 눈물 이렇게 띵띵 하라고? 네. 어 알았어.